야 뭐해? <웃음> 나좀 앉아도 <안> 되지? <웃음> 응? 나? <웃음> 아니 술은 안 마시고 안주 빨생한다고 쫓겨났어 <웃음> 아니 나 아니 나 술보다는 콘치즈 아, 콘치즈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서비스로 받는 거지 시켜 먹는 거 아니라잖아 아, 아나 콘치즈 제발 응? 아, 아니 아니 아, 근데 여기 테이블 분위기가 왜 이래? 야, 술도 거의 없고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남아서 청생 떨고 있냐? 아... 다들 담배 피러 갔어? 어... 그래? 넌? 술은 좀 마셨냐? 아, 아 뭐야... 야 이거 술도 안 마시고 이거... 안됐네 야... 그럼 간만에 둘이 얘기 좀 하면서 마실까? 나 너한테 할 말도 좀 있고 그래서... 아니 뭐 별말은 아니고 응. 아니 아니 너 요새 학교에서 영 기운이 없어 보여가지고 예전엔 되게 밝고 에너지 막 넘쳐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던 애가 추 쳐져가지고 좀 그래 보여가지고 어... 어 이런 말 해도 될줄 모르겠는데 혹시 그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야? 맞지? 왜? 아직도 많이 힘들어? 너걔 많이 좋아했잖아 아 어, 거기다가 같은 과랑 또 사귀다 헤어진 거니까 좀 그렇겠다 아무래도 아뭐 어 동기는 아니고 후배긴 해도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일 있고 막 그러니까 더좀 그렇긴 하겠네 그치? 어떡하냐 진짜 하. 야 며칠 전에 네전 여친 봤다. 응. 아니 저번 주말에 투익션 러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. 아니 뭐 내가 선배니까 그래도 아는 척은 하던데. 기집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어? 아, 어, 왜? 아, 어, 내가 뭘... 야, 아니! 그럼 내 친구 속다 뒤집어 놓은 애가 내가 뭐가 이뻐가지고 그러겠어? 아니... 그냥... 좀 차갑게 대하긴 했는데... 왜? 설마 맘에 걸려가지고 그래? 야 정신 좀 차려 야그 계집애 너 원래 바람피고 너찬 거잖아 아니 아우 너도 너다 진짜 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 할 건데? 잘못은 개가다 있는데 너만 이게 아 진짜 보는 사람 속상하게 하... 뭐 근데 매번 너한테 연애상담 받는 내가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 아 나도 사실 그때 왜막 썸타는 거 같다고 했던 애랑 잘안 돼가지고 음... 연락이 안돼 그냥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어. 다 틀렸지 뭐, 이제. 아, 난 아무래도 안 되나봐. 연애는 무슨. 아하, 뻔했어. 아, 난 진짜 한다고 했는데. 걔한테 아니었나봐. 난 매번 왜 이럴까? 내가 막 여자로 막 매력이 막안 느껴지고 좀 그런가? 그래 넌 내가 물어볼 때마다 매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 근데 결국 결과가 매번 이러니까 난 아닌가보다 하는 거지 <웃음> 있잖아 나아 이젠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니 아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진짜 딱 한번만 나.. 아, 정말.. 별로야? 아.. 야 아니 친구 말고 여자로 말해야 여자로 여자친구로는 영 아닌 스타일인가? 아, 뭐야 정말 음.. 매력이 있긴 있는 거야? 야.. 진짜.. 항상 고맙다 정말.. 아니.. 진심으로 고마워 진짜.. 사실.. 막 장난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매번 좋게 말해주잖아 넌 아무튼 미안해 아니 나 연애는 진짜 생초보여가지고 너도 알잖아 맨날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도 결국 이렇게 되니까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너한테 연애 상담한다고 정말 할말못할말 없이 다 했는데 항상 고민 들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정말로 그리고 좋은 결과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힘낼게 그러니까 너도 힘내 넌 나랑은 다르니까 금방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야 우리 서로 힘내자 알았지? 아야 응? 기운내 좀 웃어봐. 이렇게. 응. 아 어서. 아니. 아,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.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. 야 내가 연애는 못해도 야 그래도 우정까지 꽝인 인간이 되고 싶진 않거든? 나도 가끔은 너한테 의지가 되는 친구고 싶다고. 아니, 솔직히 말하면 친구보다 좀 더. 어 그러니까. 아, 야, 잠깐만 있어 볼래? 나나 나 금방 올게 진짜. 잠깐만. 야.. 기다렸어? 아니.. 이거.. 옆 테이블 가서 소주랑 전화나 가져왔어.. 있잖아 나.. 너한테 할 말.. 있는 것같아 어.. 그런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용기가안 나서 못할것 같아서 이럴 땐술한잔 마시면 그 연기가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그럼 우선 이거 한 잔만 마실게 으으.. 나 진짜.. 아 소주는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나는 아, 어, 이런 소주 마르는 줄시키다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아.. 아니지 아니지.. 암튼.. 야.. 우리 서로 알고 지낸지.. 좀 됐지.. 아.. 그치? 그 정도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? 친하게 지낸지... 그래도 나... 우리과 동기들중에서는 너랑 제일 친한 거 알지? 남자애들 중에서? 항상 연애 상담한다고... 정말 너한테 할말 못할 말 그런 거 없이 다 했어 그러니까 너만큼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남자는 없을 거야? 아마? 그리고 나도 나도 너에 대해서는꽤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그만큼 많이 대화한 거 같은데 아닌가? 아...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..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... 안 되겠다 야... 나한 잔만 더 마실게 아냐, <웃음> 아 아냐,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나 마실 줄은 알아. 잘안 마셔가지고 그렇지. 그리고, 야, 야, 진짜 장난으로 듣지 말고,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 절대 술김에 취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술이란 핑계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래 하.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너너 너 있잖아 혹시 우리 둘잘 어울릴 거란 생각 해본 적 없어? 어, 난 있는데 음. 우리 둘잘 어울린다고 생각해본 적난 있거든 음. 아니 넌 진짜 정말 좋은 남사친이야 정말 정말로 근데 솔직히 네가 친구가 아니라 애인이었으면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너 취향을 아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네 취향에 맞는 여자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좀안 맞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할 생각이 난 있거든. 나는 아 아무튼 그렇다고. 그냥 이 얘기를 너한테 좀 예전부터 한번꼭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. 근데. 우리 서로한테 좀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 안 그래? 내가 썸타는 사람 없을 땐 니가 꼭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니가 솔로 할 때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어긋나고 비껴가기만 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린 친구였으니까 근데 오늘은 딱 지금은 아니니까 너도 그리고 나도 지금은 둘다 누군걸 만나는 중이 아니잖아? 그래서 <웃음> 어.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다신 기회가 없을까봐 그래서 더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봤어. 아어 물론 이게 다나 혼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꼭 너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가 널 그래도 이만큼은 생각..하고 있고.. 생각했었다고..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어.. 아.. 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전여친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.. 니가 기운 냈으면 좋겠어 그냥.. 그냥 그게 다야 정말이야 진짜.. 야야야 어. 야, 야, 잠깐만 야 야! 아니, 아왜 갑자기 술을 그렇게 마셔? 야, 야, 어? 야, 왜 그래? 야, 왜 그렇게 쳐다봐? 왜? 왜, 왜 이래? 어? 음, 뭐가? 아, 할메 아야, 아야, 잠깐, 잠깐, 잠깐, 야, 아니, 잠깐만, 아니, 쉿, 쉿. 야, 야, 말하지 마. 말하지 말고 내내말좀 들어봐 일단 <웃음> 야너 어, 혹시 설마 지금 방금 내가 한 말에 대한 대답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? 어 아, 그래? 아 정말 그런 거야? <웃음> 아 그럼 안 돼. 아아 아, 아, 말하지 마. 아 아니 아 그게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어. 아 아직은.. 아닌 것같아 아.. 안 돼! 아 오늘은 싫어! 아니.. 아 그러니까 내 말은.. 아.. 여기.. 이.. 이런 술자리에선 싫어.. 그러니까.. 어.. 있잖아? 니가.. 이제 지금 말해버리면 너랑 나 이제 우리 둘더 이상.. 친구가 아닌 거잖아? 어.. 나.. 너랑 친구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아 정말 기쁜데, 아, 기쁜데, 니가... 어, 와, 아, 그러니까... 내 네, 가장 친했던 남사친이 없어지는 건좀 역시 서운해서... 그러니까 오늘만 딱 오늘 밤까지만 내 네, 남사친 해주면 안 될까? 그리고 그리 나서 대신 내일. 내일 딱 나한테 데이트 신청해. 응. 내일 나랑 만나자. 나 정말 이쁘게 하고 나갈 테니까. 오늘 못한 말들. 내일 단둘이 있을 때. 그때 해주면 안 돼? 그럼 나도 대답해줄게.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될까? 그래 아니 어, 그렇게 해줄거지? 그래 그럼 우리 내일 야야야 어, 어, 사람도 나다 사람도 일단 일단 나중에 얘기해 알았지? <웃음> 어야야 야, 다들 어디 갔었어 얘 혼자만 남겨놓고 하, 아니 얘 혼자 남아가지고 쓸쓸하게 총승떨고 있길래 이 누나가 말 상대 좀 해주고 있었지 <웃음> 야 그럼 다 왔으니까 야 분위기 좀 살려야지 안 그래? 야, 술도 좀더 시키고 야 안주 아 그래 야 안주 좀시켜줘 얘들아 어? 아나 진짜 안주가 부족해 나 저기서도 쫓겨났단 말이야 여기 나나나 나, 아, 나 콘치즈 어 콘치즈 시켜도 돼? 아아왜또 여긴 또왜안 되는 건데 응? 아, 아, 제발, 권치즈. <웃음> <웃음>